과거 시험을 앞둔 홍길동. 안, 내 말을 듣고 있는 하지만 그런데...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고 말썽만 피우고 있었습니다지 잡. 다 참다 못한 아버지는 홍길동을 쫓아내게 되고 그렇게 홀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홍길동이 속탄한 것을, 것을 알고 있었죠. 뭐? 이 천하의 백운도사가 그간 것도 모를 줄 아냐? 뭐든지 시킨다 다할 테니까 저게 무술 좀 가르쳐 주십시오. 백운도사의 제자가 된 홍길동은 무술을 배우게 됩니다. 박성환 길동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술을 익히게 되죠. 어느 날 백운도사가 미래의 물건들을 보여주는데. 호기심이 생긴 홍길동은 백운도사의 말을 무시하고 미래로 건너갑니다. 네, 이요 시간은 흘러, 이군도 사는 천하의 명 병. 죽령검을 직동에게 건네주고 사라집니다. 다시 혼자가 된 길동은 만복이라는 건달을 만나는데 길동을 협박해 돈을갈취하려 합니다. 통행료라뇨? 말싸지? 돈내놔 잠깐! 아! 와 정말 화나겠어! 아! 아! 아! 아! 아! 왕복은 아, 길동에게 항복하고 동행자가 아, 되길 자차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공격을 받게 되죠 웬일이요? 혹시 귀신 아니세요? 귀신이라니 태블릿 비켜요 큰딸들도 누군가 함께일 거예요. 왠놈이야, 예쁜아. 저분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 우린 그런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놈을 음. 음. 또... 일단은 예쁜이의 삶을 돋게 사는다. 행가란이나 선적이 나타나 부모님을 죽였고 여자들을 모두 납치하는 바람에 암장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죠. 분노한 길동은 선적들을 소통하기로 합니다. 아니, <웃음> 이들이냐 야기, 아야, 아야, 어아 아, 아! 아! 아 예세기 어디 갔지? 실수로 미래로 가버린 홍길동 아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디아 응? 갔지? 아아아 옷을 입은 길동은 다시 미래로 갔다 왔고그 사이 만복과 예쁜이는 산적에게 잡힙니다. 어. 아 한보. 에이, 죽을 산적들을 소통한 길동은 용암이 세죠.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나는데 아, 예쁜이가 일행이 되기로 합니다. 백운저사는 아, 아, 원래 길동이를 아, 지켜보고 있군요. 어, 아니, 아가씨, 다른바할로 간 홍길동은 우리를 보게 되고 이생길이란 사또가 처녀들을 납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리고 중국에서 온 악당들이 등장하는데 실수 없 조사를 위해 이생길의 속으로 전입하려는 만보기와 예쁜 어 이생길과 <웃음> <길망 왕대인께서 단동하셨어. 웃음> <미생길가> 왕종원은 한패군요. <웃음> 예쁜이의 첩보로 악당들을 파악한 길동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럴수가. 응, 응, 응, 응. 아, 내 아, 수고들 많아서 응. 응. 누구냐? 응. 우리 사람몰 뭐라 해? 응. 응. 나, 뭐라 해? 전국사살아테할저 응, 생각해봐. 그래 기다려. 우리. 응? 이생길은 방종원에게 국가 지도를 팔아넘기고 황금을 받는 매부모였습니다 이거 가짜는 아니겠죠? 죽일놈. 자 그럼. 달밤에 체조하냐 내가 언제 비단 회에 사겼단 말이 이거. 권종원은 지도를 이용해 조선을 정복할 계획을 꾸미고 있었죠. 납치한 처녀들은 독심술로 첩자로 만들기 위해 사였습니다 그때는 <놀람> 이 나라를 통째로 삼키는 거예. 질환의 숨실 한번 볼까 으악! 박당들의 실력을 지켜본 길동은 이생길부터 처치하기로 합니다. 뭐 왕총원으로 변장한 길동은 이생길에게 음... 접근하고 그 사이 예쁘리가 처녀들을 모두 구출합니다. 어, 이재를 네가 알겠지? 자, 아영좀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요. 길동을 찾기 위해 나타난 중국 악동들 아, 복가. 아, 아, 아, 아, 그동안 환경검을 꺼내들고 각당들을 모두 무찌른 길동은 이제 혼자 떠나려고 합니다. 길을 걷던 홍길동 재수 없게도 더세 걸리고 마는데. 어떤 놈 정체불명의 거지가 나타나고, 길똥과 설전을 아, 벌입니다. 길똥과 거지의 도술대결이 펼쳐지고, 어? 때 어느 꼬마가 길동이의 옷을 어? 훔쳐 다아납니다 어, 화가 난 길동은 여인가 꼬마를 도술로 포박합니다. 그러자 거지가 다시 나타나는데 그의 정체는 길동의 스승인 백운도사의 친구 공초도사였죠 꼬마와 여인은 홍길동임을 의 알고 기뻐하는데요 자리를 옮긴 길동은 또리와 곱단이의 사연을 듣게 됩니다. 권력을 노리던 변부사와 항대응이 곱단이의 아버지에게 누명을 지워 억울하게 기양을 갖고 어머니는 노비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곱단이는 복수를 위해 무예를 배웠지만 영양실조로 실명하게 되었죠. 그 말을 들은 공초도사는 실명된 눈을 회복하는 약초가 있다고 알려줬고 길동이는 곱다니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약초를 찾으려 합니다. 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공초도사도 곱단위에게 잘 보이기 위해 미리 와 있었군요. 화가 난 길동은 공초도사와 절교를 선언하고. <웃음> 아이고 이거 이거 기절을 괜히 시켰더니, 아이고 아이고 이고 얼마나 좀, 무거울까? <웃음> 얼마나 무거우면 개걸음을 다니느라고 내가 왜 이사서 고생을 하는? 아이고 <웃음> 내가 혼자 갈 테니까 영감님 혼자 여기 있어요? 예? <웃음> 아이고 <참>. 아이고. <웃음> 도대체, 도대체! 족단이와 똘이도 복귀위에 왔다는군요. 어? 아, 왜? 왜? 왜? 왜? 드디어 약초가 있는 동굴에 도착하지만 요괴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은 요괴를 피해 미래로 건너갑니다. 그러던 중 소화기를 보게 되었고. 당신 응. 누구야? 응. 어렵게 요괴를 잡은 길동은 약초를 획득합니다. 한편 악당들인 변부사와 항대응이 나오는데 이들은 곱다니까지 찾아 없앨 계획을 꾸미고 있었죠 그냥 말 같은 거예요? 곱다니는 약초를 발랐지만 여전히 앞이 보이질 않았고, 길동이는 스쿠터를 돌려주기 위해 미래로 다시 갑니다. 그러나 총을 든 강도를 만나게 되죠. 아 내가 언제 그랬냐? 아이고 들하 아이고 들하듯이잘내가이놈들 아이고야 주모는 홍길동에게 현상금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곧바로 관아에 신고합니다. 마라 이놈! <놀람> <놀람> 잡아 홍길도사는호절들을 아, 그 제압했지만 자폭하는 사이 곱단니와 도리가 잡혀갔습니다. 전에 이 길도기가 폭수하러 가겠다고. 그 위험한 일을 자청하는 이유는 일편대친인 비지수. 그때 한 사무라이가 나타나 텐가다를 도발합니다. 쌍풍이나 모자. 아, 응, 어, 어. 그, 그, 도대체 당신들은 그 누구요? 야마모토 선생. 그는. 변부사와 친분이 있던 야마모토였죠. <웃음> 야마모토의 보아들까지 앞세에 경비가 삼엄해지자 길동인의 일행은 변장을 합니다. 이렇게 다큰일을 얻고 다니시오. 지 똘똘하게 생겼구만. 동은 총을 구하기 위해 맞아, 맞아. 이대로 건너옵니다아이아이 음. 어? 아니... 우수리 사수리 마수리 하수리! 음. 어...어떠냐? 어. 어허! 어, 어, 어이고 뭐지? 어, 다어자 저거 좀 한번 봅시다. 아, 기관총이요? 아이왜 이래, 저리 아, 치우세요, 저... 저 가진 게 이것뿐이었는데 <웃음> 아이고... 오 계속 끌어. 라잡아 뿅! 뿅! 야, 인마, 그래도 저... 저 여자를... 아, 이고 어, 아, 이안 돼! 아, <웃음> 어, 이거 뭐여? 주사기를 챙겨온 길동이는 생포된 도도와 복단이를 찾아갑니다. 절들이 그래. 그 나타나. 다시 도망치고. 좌절하고 있던 그때 누군가 나타나는데 그는 만복입니다. 하지만 변부사와 야마호토는홍기동을 잡기 위해 경비를 더욱 강화하고 있었죠. 네, 어. 결국 변부사보다 황웅을 그렇죠. 먼저 잡기로 합니다. 야야야 음... 이거 어디갔어? 깜짝같이 없어졌네. 성처도사가 나타났다. 착한 친구만 볼수 있네. 음, 아이, 별로... 음... 음... 황경이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병무사는 소리와 곱단이를 체형시키려 합니다. <목소리도> 홍길동을 위인하기 위한 야마부토의 계략이었죠. 이놈이 겁을 먹고 안 나타나는 건 아닐까? 또 잠깐! 다들아! 저 돈유라가! 야! 잠깐! 드디어 나타났다! <웃음> 길동이의 등장에. 곱다니는 시력이 회복됩니다 <verändert> <목소리가 AIDS> <Coinfolkelijk> <목소리> 아, 어, 아, 아, 아,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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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 이거 왜 봐? 이창 크고 이다 한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렇면 각오는 돼 있겠지? 우리 보소이 녀석들. 아, 일동아, 오늘이 그 10월 보름날로 과거 보날 아니냐? 홍길동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